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나라 공인중개사의 돈이 되는 부동산 신나라 투자 시간입니다. 어, 오늘 제가 그 다녀온 곳은 대전 개족산이 위치한 장동에 다녀왔습니다. 대덕구 장동에 위치한 매물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해서 다녀왔는데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본 그림입니다. 이 지금 대지는 한 200평이고요. 어, 이 건물 한 40. 1층에 한 42층, 42평, 43평 정도 2층으로 올라가 있는 건물인데 음, 대전 개족산 장동 황토길 이렇게 예, 타이틀을 한번 다아봤습니다이 어, 건물의 특징은 어, 이, 이 도시 공원 자연 공원 음, 지역 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독점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음, 개발자형구역 내에서 어게 상가가 입장에 건축이 이제 허가됐는지뭐 예, 이거는 불문으로 하고 어, 일단은 예, 인근 원주민 내지 이제 뭐이 조건을 얻어서 이제 건축 예, 행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대신에 이제 조건이 아주 까다로운 곳에 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나 이런 게 예, 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 어, 장동 어, 황토끼라는 이제 어, 맨발로 황토끼리 기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건물 매매가는 현재 1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지도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까요 대전, 대전 광역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구요. 이제 외곽으로 보시면, 어, 개족산이 이쪽 외곽에, 대덕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한번 함께해서 보시면은, 어, 어, 개족산 음, 장동 산림역장 이쪽 부분에 위치한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주변이 이제 장동 산림욕장 들어가는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장, 산림욕장으로 해서 황토끼 맨발 걷기가 아, 아, 이렇게 아,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족산 어, 둘레길인데요. 어, 전체 이 둘레길을 이렇게 네, 돌아서 어, 걷는 네,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음, 해당 매물의 건물 어, 내역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매가는 12억에 나와 있고요 어, 대지가 199.6평 5 200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3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두필지는 어, 네,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합이 170. 4.53평 되겠고, 어, 이, 예, 보시는 그림에서 이게 이제, 어, 이쪽에 한 필지, 이쪽으로 해서 대지, 또한 필지에서 두 필지, 174평 이렇게 되있고요 앞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예, 예, 포장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현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 지목은 답으로 2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 이 1층이 바닥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인데요. 42.48평, 이 되어 있고, 현재 1층, 2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중공년도는, 음, 14년, 2014년 2월에 준공이 되어 있고요 음, 주차는 5개 2대 되어 있는데, 현재 뭐, 이, 이, 대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 수십대도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출, 금액은 2억으로 되어 있고요 음, 음, 현재 뭐 어, 월세나 이런거는 의미가 없고 어, 매도 어, 주인은 매도하는게 목적이고요 예, 또뭐 매수하셔서 어, 어, 임대를 하시거나 직접 어, 어, 운영을 하시거나 이렇게 예, 예, 추천을 드립니다 실투자금액은 2억빼면 10억정도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특징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 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이 도시 자연공원 구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 어, 일단 개발 행위라든가 이런 게 이제 엉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변에 건물도 없고, 어,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없기 때문에 본 건물의 비소성이나 영업 가치, 능력은, 어, 충분히, 예, 메리트가 있는 내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전 개족산 장동 휴양민 황토끼 면발축제를 입력,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타 지역에서도, 어, 황토끼 면발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많이, 예, 참여하고, 어, 해마다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심자연공원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일반인들의 건축존재 되는 것으로 본 건물의 희소성이나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수 있으며 휴일이나 주말에 는 수많은 바로 공개는 것을 입치한매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음,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현장 어, 사진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장동산림욕장 어, 어, 황토끼를 걷고 있습니다 에, 꽃피는 춘 4월 예, 아주 날씨도 좋고 한적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평일이라서 사람들 인파가 이렇게 뜸한데요 한적하니 어, 날씨도 좋고 좋습니다 음, 어, 제가 오늘 이쪽 강동 산림욕장에 나와 있는 이유는, 주변에 꼬마 빌딩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부분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 건물이라든가 일반 영업용 건물들이 입점할 수 없는 곳입니다만, 특별하게 원주민 위주로 이축권이라든가 이런 걸 얻어서 어, 건축을 한 어,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도 좋고 희소가치도 아주 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까 해서 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산림욕장 어, 풍경도 한번 보여드리고 주변 환경을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릴까 해서 지금 거, 어, 산책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 주말이면 이곳 인파로 인해서 인산 이내 어, 발디는 틈도 없고 차량도 매우 이제 혼잡한 곳입니다만 어, 오늘은 어, 평일 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라서 한적하니 어, 산책을 즐기는 예, 사람들 간간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시간은한 오후 3시 정도 됐는데요. 어, 주변 한번 둘러보시,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토길 옆으로 예,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어, 물줄기가 아주 경쾌하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음, 예, 하천 모습이네요. 어, 꽃도 많이 피어서 참 이제 만개하기 직전인데 어, 경치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어, 풍경을 한번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어, 황토길로 계속 올라가시면 은계족산성부터해 어, 가지고 어, 쭉 돌아보실 수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주목적이 어, 포마빌딩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주변 환경이라든가 예, 주변 분위기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시 어, 이쪽. 산림욕장 입구 쪽으로 다시 걸어서 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만에 사무실에 있다가 간물에 어, 밖에 나오니까 아주 기분도 좋고 공기도 아주 상쾌하니 좋습니다 그러면은 앞쪽으로 가서 해당 물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어, 장태산 황토길 입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 보시는 내가 이제 장태산 황토길 안내도인데요. 네. 여기가 황토길 들어가는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 상가라든가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까 해야 이제 컨테이너 한몇대 놓고 이렇게 노점상 식탁에. 이 점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하겠습니다. 대, 대전시에서 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어, 주말이면 이런 주차장하고 이 도로 주변으로 어, 차량들이 어, 계속 꽉 들어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비닐하우스 있는 쪽도 앞으로 시에서 어, 시하고 대덕구에서 매입해 가지고 어, 주차장 구지하고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따 조감도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복 2차선 약 12m에서 15m 도로를 끼고 있는 건물이고요. 해당 소개해 드릴 건물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유일하게 어, 개발 재용 구역 내에 에, 들어선 건물로 어, 건축 한지는 어, 2014년도 2월에 준공을 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반대편으로 여기 주차장 부지로 들어설 땅인데요. 어, 시에서 매립해서 어, 주차장으로, 어, 음,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어, 쓸 어, 계획이고요. 어, 예, 하천이 어, 보시는. 황토길에서 내려오는 이 하천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천물이 어 이쪽 도로를 건너서 이쪽 어어 하천과 아 합류해서 서쪽으로 어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보시는 물건쪽 외관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교적 어 14년도 중공이라 어어 건물도 깔끔하고 주위에 어 예, 벚꽃하고 그 다음에 어, 복숭아꽃인가요 이렇게 이제 주변에 꽃도 아주 어, 만발하게 피어 있어서 아주 이쁘고 참 좋습니다 어, 대지는 약세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어,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가 99.8평 약 100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이 마당으로 쓰고 있는 이, 이쪽 부지 예. 예, 이쪽이 한 75평 정도 되고요 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도 어, 약 25평 정도 되, 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도로변 옆으로 이 하천, 하천이 하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어, 하천이 삥 돌아서 대지를 감싸고 흘러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이쪽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유원지라서 어, 대전 개족선항토길 하면은 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어, 주말이면은 어, 인산이내로 붐비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시하고 어, 대덕구에서도 에, 하천 정비사업 내지 도로 를 새로 이제 개설하거나 이렇게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 하천 정비사업으로 어 아주 지금 하천을 계속 확장해서 지금 정비사업 진행 중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거의 이제 한 80% 에서 90% 정도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바로 아, 아 뒤쪽 어 뒤쪽으로 이렇게 하천이 예, 흘러간다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에,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식당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어, 추천 용도는 어, 1층 같은 경우는 네, 컵 에, 슈, 에, 지금 편의점이라든가 슈퍼 정도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층 2층에는 커피숍 정도로 어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전체 커피숍이나 카페식으로 어, 어, 활용하시면 아주 참 어, 그 건물의 효용가치나 이런 면에서 어, 최대한 효용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층 현재 식당으로 운영중이시고요 네, 1층 식당 홀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용면적이 42.48평, 43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 벚꽃하고 벚꽃 어, 등이 어우러져서 주변 경관도 아주 좋고 어, 현재는 식당으로 어, 점심시간이 지금 끝나 있는 상태에서 조금 이게 한산한데요 네. 전용 42.48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쪽이 주방 모습입니다 예, 주방 있고 홀이 이렇게 예, 되어 있고요. 화장실은 이 바깥쪽 계단실 옆에 있습니다. 이쪽 계단실 뒤쪽으로 남자 화장실, 네, 옆에 여자 화장실 이렇게 일치해 있고요. <웃음> 자, 그러면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2층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남녀 화장실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2층 내부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용면적은 한 27.4평 정도 나옵니다. 네, 카페라든가. 예, 커피숍을 휴게실 정도로 이렇게 운영하셔도 좋고요. 2층의 장점은, 예, 바깥쪽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발코니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 테라스를 잘 활용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라스 쪽으로 한번 나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변에 한참 이 복숭아꽃 같아요 복숭아꽃 같은데 예, 꽃도 아주 이쁘고 어, 예저 앞쪽으로 보시는 데가 어, 장태산 황토길 장동 황토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예, 발코니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발코니만 해도 한 어, 20평 2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동 황토길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은 도로변으로 차량이 이렇게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이렇게 절배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변의 건물이라고는 본건물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으로 보시는 데가 앞으로 주차장하고 공원으로 들어설 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닐하우스부터 해 가지고 예, 소나무 식재되어 있는 곳, 배나무가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곳 위주로, 어, 저, 장동 끝, 저, 어, 마을 있는 입구까지, 예, 예, 공원이나 주차장 부지로 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 건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 브리핑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예, 예. 지금 총 3필지로 되어 있고요. 3필지 합이 약 200평, 약 660제곱미터 정도 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대지가 2필지, 예, 그 다음에 앞쪽 포장되어 있는 도로는 현재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25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용도지역은 이제 개발제한구역이고요. 자연녹지 이용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매매가는 예, 현재 12억에 나와 있습니다 어,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내 예, 매매가로는 어, 뭐 다소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 음식점 어, 근린생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이 정도 금액이면 아주 어, 괜찮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현재 융자는 한 2억 정도 어, 나가 있는 상태고요. 어, 월 지출 이자는 한 3.8% 정도 보시면 되겠고 월 지출 이자 63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실투자금액한 1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또 노후 대책이라든가 그런 용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매입하셔서 커피숍 내지 편의점으로 달라는 업자분들은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직접 매입을 하신 다음에 임대사업을 하셔도 되고 직접 또 카페라든가 이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운영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어, 해당 물건을 어, 소개해 드렸고요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